안녕하세요. DBR 읽어주는 남자의 김남국입니다. 예, 안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은 DBR 295호, 여기 로버트 태권브이 나온 거 보시나요? 예. <웃음>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지를 좀 뽑았던 것같아요 아,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. <웃음> 예, 저 옛날에 좀어 <웃음> 태권브이 최고였었죠. 우리 저 편집자가 우리 보뭐 꼰대라고 <웃음> 코로나 십구 위기와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김호 대표가 이렇게 기고한 글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딱세 가지 키워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가 불확실성 안에서의 확실성 이런 키워드입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사태가 딱 터지면 인류가 전례가 없잖아요. 아,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극도로 높아지는데. 그럴 때 보통 많은 좀 카리스마 리더나 조금 이렇게 그 옛날 꼰대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확실성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모든 걸잘 통제하고 있어 믿고 따라와 뭐 이런 식의 이전 리더십이 항상 완벽하고 강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미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거 네.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뉴욕주의 주지사 같은 경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너무 너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. 근데 이건 확실하다.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. 이건 확실하다.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대치를 좀 조정해 달. 뭐 그런 얘기가 더 있는. 믿음이 가는 거 같아요? 훨씬 더 신뢰감을 주는 거 네. 같아요. 예.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아마 조직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뭐 음. 구조조정. 음. 뭐. 그러게요. 불안하죠. 네. 그런 거할때 우리는 없어! 음. 막 절대 없어! 음. 막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딱 통보가 나오면 배신감배신감이 음. 훨씬 더 커지는 거죠. 오히려 음. 지금 상황은 이렇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좀 노력해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신뢰감 없으 텐데. 니다그래서 이제 직원을 어른으로 대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상황들을 오픈하더라도 어그 상식에 맞게끔 그 각자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음. 같이 협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동료라는 좀 발상이 전는아필 거죠. 두 번째는 연결성 강화입니다. 거리두기가 이제 화두인 시대지만 연결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. 음. 뭐 심지어는 뭐 온라인 음식도 한다고 음. 하죠. 그 각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사놓고, 음. 뭐 혼자 뭐 같이 이렇게 짠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줌 화상 음. 회의를 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.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. 결국 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역시 유용한 게 아닌가 이런 네. 생각이 또 드네요. 맞습니다.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. 모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았거든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음악 연주회 뭐 이런 거는 음.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듣지 않으면 그렇죠.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. 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. 도이체 그라모폰이 세계 피아노의 날을 맞아서 전 세계의 유명 연주자들이 집에서 연주를 했어요. 음. 그거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아마 보신 분들 계실텐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더 가까워진 친밀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MBC 놀면 모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구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아. 어, 그런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던 거. 그것도 되게 아. 재밌게 봤었습니다. 그 도이체 그라모폰에서도 그 행사 중에 어떤 한그 피아노 연주자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들었는데 약간 눈물이. 원래 이제 염세가 드실수록. 아니, <웃음> 전 세계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음.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곡을 직접 썼다고. 어, 그 마음을 음. 또 느끼셨군요.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음. 돼가지고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맥주 회사도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 바에서 뭐 맥주 마시고 이런 거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니까 저녁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맥주 학교를 연다든지 뭐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객들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되게 중요하다. 광고도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. 요 음.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봤던 게 어, 맥도날드 그 M자, 그두 개가 이제 떨어져 있게 이제 표기를 한다거나 네. 코카콜라의 각그 알파벳 그 글자들을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표현한 어떤 그런 재밌는 광고들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지 않나. 맞습니다. 저째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. 네. 네.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안에서의 확실성, 불확실하다. 그리고, 그건 어쩔 수 없다. 그렇지만, 그 안에서 확실한 거는 이거다. 뭐,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, 지금 시대는. 그 다음에,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화두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해서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. 그 다음에, 세 번째로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. 뭐,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결 뭐, 전체적으로 연대감, 신뢰, 뭐, 이런 것들이 핵심도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